부평구는 대표 맛집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부평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전통시장 민생소통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9월 마지막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에는 숨은 맛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우리 부평구를 대표하는 맛집을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부평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부평구 관내 일반음식점 13개소가 참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음식의 맛과 영양, 조리상태, 독창성은 물론 시설 위생 등까지 철저하게 분야별로 심사했습니다. 이에 부평구를 대표하는 우수업소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경연대회 결과 대상은 소양념갈비를 자랑하는 삼산동의 곰내 숯불구이가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은 현미순두부두부명과 우수상은 청국누와 갈비가, 장녀상은 천리향 양꼬치구이와 참맛 원주추어탕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부평구 우수업소로 선정된 6개 업소에는 상장이 수여되고 부평구 우수음식점 맛있는 집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부평구는 숨어있는 맛집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 중이라며 이번 행사로 숨겨진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례적으로 추석 대목을 앞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은 설레임보단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민생소통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부평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부평깡시장과 지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점포를 돌아보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대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현수막 개시와 방역지침 캠페인 활동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행사 대신 소규모로 분산 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추석 대목임에도 발길이 뜸해진 시장을 보니 안타깝다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전통시장도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평구도 방역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등록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아래 서비스 목록들이 중단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 필요한 경우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더욱 편리하고 개선된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함이니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심내열관 질환의 예방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상담만 가능한데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이 옹기종기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불효자는 우는 게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또 추석에는 벌초는 아버지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등 올해는 고향 방문을 하지 말자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재치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해지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록 가족 모두가 함께하진 못해도 고향의 노부모님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겠죠. 부평구민 여러분 모두 보름달만큼 풍성한 행복이 깃들고 안전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